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웃음> 카드가 못 보든 거죠? 아 전부터 사놨는데 아, 랭귀지가 영어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웃음> 뭐, 뭐 저쪽 인도 쪽 어딘가봐. <웃음>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좀. 그림이 조금 새롭잖아요. 어, 약간 매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웃음> 자 오늘의 주제예요. 주제예요. 나를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 스키 신말을 위한 건지 아니면 연애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건지 응. 음, 앞으로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에게 불나방처럼 뛰어들 사람 음, 그런 사람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이길래 나한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지 자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 어,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 사람 불나발처럼 뛰어들 사람이 유폐일 수도 있지만 구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누군가는 이제 불나방처럼 뛰어들겠지 왜? 왜 뛰어들까요? 아, 사람은 혼자서살수 없어요 불나방처럼 음, 어, 뛰어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지 음, 그냥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어~ 뭐~ 어떠한 연인의 의무는 하지 않고 스킨십만 너도 필요하잖아 어,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스킨십만 하는 관계 어~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응 어,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여, 음, 그냥 결혼은 좀 부담스럽고 연애만 하자. 뭐 같이 밥도 먹고 극장도 가고 혼자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연애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음, 아니면 결혼을 염두해고서 에 그렇게 불나방처럼 다가오는 건지 어디 한번 봅시다. 왜냐면 그건또 연령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인생의 정답이 뭐가 있겠어요? 어, 의식의 구조를 바꿔야지 사회가 그렇게 되잖아 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로 돼가고 책임지는 게 두려워지고 옛날하고 좀 달라요 음,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어, 이, 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라 봐요 근데 지금 이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 재회를 원해요? 재회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어, 뭐 여기는요 제외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음, 과거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 과거에 여러분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했던 사람 얼만큼이나 비슷했나라고 하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삐지면은요 어, 뭐 이렇게 연락이 잘안된다던가 어, 아니면 그, 전화가 오들은 일부러 안 받는 거지. 어, 열 받았어. 나, 나열 받았어. 라고 시위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둘중 하나가 삐져가지고, 아, 자기야, 자기야, 좀, 아, 내가 잘못했어. 어, 좀 문자 좀 받아라. 자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막 이렇게다가 풀어놨는데 또 상대방이 삐져갖고 이제 이쪽에서, 아 어,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뭐, 서로 쌍방이 이렇게, 오빠, 전화 좀 받아. 맨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음. 그런데 왜 서로 사귀게 됐냐라고 하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해를 갖다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나. 음, 이해를 조금 더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갖다 이렇게 심하게 터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방해받는 게 싫기 때문에 상대방을 방해를 안 했을 수도 그렇지만 싸우게 되면은 조금 어, 화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음. 그래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한테 다시 올려 놓는 거 아닌가? 왜 다시 올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정확한 어떠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웃음> <웃음> 이런 것도 데이터로 뽑나요? 아,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래도 우리 파랑새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막, 막, 진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 모르지. 지금 카드 다섯 장 중에서.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시작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하고 헤어진 이유는요. 어왜 헤어졌냐라고 하면은 음, 너무 똑같아서. 어 그게 뭐냐라고 하면 변화가 없는 게 조금 싫었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서, 좀 시들해져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멀어졌던 게 아닌가. 음, 조금. 그래도 좀 사귀다 보면 어떠한 변화도 있고 뭐 잠자리의 변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막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기 보다는 자기 마음 쪽으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신경 쓸때더 쌍방에다 그 급급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헤어짐을 결정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헤어졌던 것 같아. 어디 봐.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도 음, 헤어지고 나서도 그다뭐 즐거운 것 같지는 않아. 헤어지고 나서도 그닥 즐거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냥 전향인 날들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들 그렇고 그냥 그냥 전향인 날들의 연속이 아니었나 그냥 자기 세상에 갇혀서 음 남들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냥 그런 거지 아휴뭐 연애라도 재미도 없고 아유 그냥 괜히 그냥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싫고 아좀 색다르고 뭔가 내가 마음에 조금 흡족하고 마음이 뭔가가 좀 이렇게 포근한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아이 놈의 그 연애가 내맘 같지 않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거 쌍방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음, 쌍방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졌던 것 같고, 음, 그러고. 또 그런 것들 뭐냐고 하면은 그 연락 문제나 이런 것에서 잠수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서로 서로 스트레스가 받고 그렇다 그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그렇게 뭐 행복하고 저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피했냐 그것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봐요. 음 왜요라고 하면 어이 사람은요. 솔직히, 그때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때, 헤어졌을 적에, 뭐, 너무 똑같고, 아우, 막, 아, 아, 막, 권태기도 오고, 내가, 내가, 좀 전에, 한 2, 3분 전에 리딩할 때 조금 처지고 재미없지 않았어요? 음, 여러분 느꼈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이 카드에서 느낌이 너무 처지고 재미가 없어. 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었던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놓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이 음, 쌍방이 서로 서로에게 냉정해지지 않았었던가 그 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는 뭐 어떠고 저떠고 했을지 몰라. 그래서 어떠고 저떠고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어, 내가 남잔데, 어, 내가 남잔데 그래도 네가 어, 내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어. 아니 뭐 남자가 뭐 남자벼슬이에요. 요즘에 그런 벼슬도 있나? 뭐 남자 뭐뭐 뭐 달고 나오면 상조요? 어, 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 뭐, 뭐 남자 타령을 하고 있어 좀 건의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건의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 이 있고 타협이 잘안돼 그렇지만 또또또 또,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요 쫄보예요. 어, 그러면서 쫄보야. 그러니까 아이러니 한 거지, 응.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쌍방이, 그니까 헤어질 때는요, 솔직히 뭐, 잠수 타는 게, 연애 초기에 잠수 타봐. 막, 안 달라잖아. 어머,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전화 안 봐도, 어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막, 연애 초기 때는 이러잖아요. 근데 연애 말, 말로 가가지고 실증나면 어떡해. 안 받으면, 아이씨, 아 편하다. 이, 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잖아. 야야야 당구 치러 가자. 여자들. 야 우리 사에서 우리 내일 하나 갈까? 야 우리 보석장 하실씩 탈까? 막 이러잖아. 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연애 초, 중 그 다음에 헤어질 때쯤에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는 그렇게 냉랭하게 헤어지지 않았나? 어, 서로에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짜증나고 야 너는 걸핏하면 전화를 안 받아. 어, 너 전화, 뭐 전화를 뭐전화 전화 받으면 손가락이 뭐 부러지기라도 하냐? 그러면 아이고 지는 야 너도 안 받잖아. 그러면, 네가 안 받으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냐라고 하면요. 또잘 맞을 땐요. 금나게잘 맞는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하고 헤어져서도 이 사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 어, 편하지 않았다라고. 봐. 음 그러니까 오고 잡퍼한다. 어, 오고 잡퍼한다. 왜 오고 잡퍼하냐? 어, 오고 잡퍼하는 목적이 뭐냐? 일단 목적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 사람이 오고 잡퍼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음. 여러분이 들어줄까? 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봅시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람이요 어떤 관계를 갖다가 새로 쓰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과거에는 그랬다면 은 음? 과거에는 그랬다면 은 너와 나의 그 어떤 감정적이나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음, 그 히스토리를 쓰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과연 써질까 음이 사람은요 그 발전된 관계에 대한, 어,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 여러분이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에요. 어, 여러분한 그, 그, 비록 그렇게 뭐 권태기가 느끼고, 야, 그래, 아주 속이 시원하다 하고 막 갔을지 어쩔 겠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어? 서로 뭐 신경전을 벌이고 있, 있는 있을 바에야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해서 헤어졌었지 모르겠지만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싫어서 헤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헤어지고 나서로도 그저 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헤어진 것도 아니야 어, 헤어진 게 아니라 잠시 어, 그냥. 각자의 그 시간을 살면서 서로를 갖다가 어떻게 좀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을까 싶어 왜냐하면 이 카드 어디에서도요 정확하게 끝났다는 건 없고 그냥 잠시 잠시 안 보는 정도 왜냐하면 요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음, 마음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졌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잠시, 휘, 뭐, 잠시 보류? 뭐, 이런 거. 잠시, 뭐, 방학? 어, 저기, 뭐, 방학한 거야, 방학. 어, 잠시 방학한 거야. 어, 이제 방학을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 좀 입장이 다른 게 아닌가? 음. 이거는 이 사람의 생계하고 여러분들은 좀 입장이 다르지 않나 싶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 오히려 구속되기 싫은 게 아닌가 음이 사람은 여러분을 구속하고 싶어해요. 어, 구속하고 싶어하고 어, 좀더 발전된 가게가 무슨 발전 발전된 가게에서 전에는 연인이었잖아. 어, 연인이었으면 지금은 그래도 결혼이라는 어떠한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관계를 갖다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이러다가 또 싸우겠다. 음 여러분들은 지금 난 너무 편해. 어, 너무 편하고. 진짜 내가 왕이야 뭐 이런 거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너무 편한데 내가 왜어왜 어, 왜 내가 왜저기 뭐야? 너미그 밑... 지금 이 사람하고 만약에 다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의리 돼야 돼 얘, 얘가 성격이 세거든 만약에 의리 안 될라 그러면 계속 싸워도 다 토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야 내가 왜 굳이 지금 너무 편한데. 음, 너무 편하고 내가 와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뭐 알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애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웃음> 그런 거 같은데? <웃음> 이 사람은 좀 안정된 관계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음, 별로 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어. 그러고 어디 봅시다. 어. 얘기는 한번 해봐야지. 어, 얘기는 해봐야지. 어, 어, 그 뭐지? 그, 얘기는 해봐도 안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기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봐. 음, 원하는 바가 달라. 어, 원하는 바가 달라서, 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음, 어, 맞아요. 왜냐면 각자,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여러분 나름대로 살고 싶어 한다? 굳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연애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혼보다는. 왜냐면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좋고 어, 내 상태가 너무 자유롭고 어, 그런데 굳이 내가 그, 그때 그그저그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 자유를 놓고서 너한테... 어. 저기 막 구속이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 이 친구는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연애 이상의 관계? 어, 연애 이상의 뭐야? 결혼이죠. 꼭 결혼, 결혼은 결혼 진짜 해봐야 아는 거고. 어, 결혼을 해봐야 아는 거고. 이 사람은 그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다라는 거죠. 암튼 어,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완벽하게 결혼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보다는 좀더 발전된 관계. 왜,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행동을 딱 보니까 요게 조금 이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반전된 관계. 어, 여러분은 옛날이고 나발이고 난 지금이 좋다라는 것 같고. 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말이, 말이나 생각에 맞지를 않으니까 계속 그냥 투닥투닥 거리는 거?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나 미쳤어? 미쳤냐? 고 그런 거지. 음. 그리고 여러분은 딱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하는 것도 지금은 딱히 아니에요. 어, 딱히 아니고, 그냥, 그 만약에 만약에 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귀게 된다면 그냥 연애 정도 하는 거 연애는 뭐야 육체적인 관계가 수반되는 거잖아 어. 육체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지만 그래도어떠한 문화생활을 같이 즐기고 내가 외롭고 심심할 때 같이 영화 보고 응 여행도 다니고 딱 거기까지만을 원하는 것 같고 더는 원하지 않는 것같아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사정이 달라 이 친구는 조금 더 안, 어, 저기 뭐야 체계적이고, 어떠한 안정된, 어, 안정된 가정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암튼! 어, 또 상상 바뀌네요. <웃음> 보통, 우리 파랑새가 결혼을 원하고, 상대방이 그냥 연애만 원했었는데, 이건 뒤바뀐 것 같아. 어, 어 저기, 우리 파랑새가 어, 연애만 을 원하고,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당장 또 지금, 당장 연애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있고 싶어 하고,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연애만 하고 싶다라는 거지. 암튼,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향해 방처럼 응, 뛰어들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응, 그냥 스킨십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연애만 하자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니면 결혼을 염두에두고 나한테 달려오는 건지 어디 봅시다. 결혼을 염두에둔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어, 그렇잖아요. 어. 이 사람은요 결혼을 염두에두고 오는 게 맞아요. 어, 그렇지만 일단은 가볍게 일단은 가볍게 만나보고 그 괜찮으면 좀더 단계를 발장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려 놀려고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음 일단은 서로를 아, 알아가 보고 너무 비중을 막 이거다 저거다 약속을 딱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어뭐 나는 결혼할 사람 원해요라고 하면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알아가는 관계에서, 괜찮으면, 이, 그, 그, 진짜 괜찮으면은, 그냥 가정을 읽을 사람, 음,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처음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치, 당연한 거지. 그게, 신, 그게 맞는 거지. 어, 어떻게 한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래요. 아니지. 그건 아니다라고 봐. 음. 음.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요 결혼 준비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다돼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어, 어디 보자 맞아. 자기 나름대로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거나, 음, 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어느 정도, 어, 준비가 돼 있거나. 그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상대방이 재산 여부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정을 읽을 만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건 아닌가 싶어요. 음, 이번 카드 아주 좋은데? 음. 그니까,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올 사람만 있, 있으면 되는 거네. 음.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거야 라고 가족계획까지 이미 다 세우고 있는거 아닌가? 어. 아니 그걸 가족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으면 어떡하나 일단 사람이 누군지 보고 봐야지. <웃음> 사겨보고 일단은 대화가 맞는지 대화가 맞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준비됐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자기는 맞어. 자기는 좋아. 자기는 준비, 시작할 준비가 나는 됐다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은 됐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 준비를 해왔고 여자만 있으면 된다. 어,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어디 보자. 음. <웃음> 왜요? 라고 하면 어.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를 계속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준비만 계속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어. 선을 봤는데 계속 안 되고 소개팅을 해도 계속 안 되고 왜안 되겠어요? 보통 그 내가 주변에서 봤는데 직업도 괜찮아 어. 돈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도 다돼 그런데 여자가 없어 근데 여자가 왜 없냐라고 했더만 자기는 많은 것을 말한 것을 바라지 않은데 말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데 어어 아까 죄송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데 그럼 그 많지 않은 게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들어보니까 되게 많대. <웃음>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려 자기보다는 어려야 되고 그래도 뭐한 서너 살 어려야 되고, 어.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장도 그냥 그냥 직장이 아니라 그 미래가 보장돼 있는 직장 있잖아요. 근무 시간 짧고 그 뭐지 연봉 높은 직장. 그래서 자기랑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대박 아닙니까? 그게, 그게 바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날씬해야 되고, 뭐, 보니까, 뭐, 그러니까 뭐, 야, 여기 되게 많아. 야, 여기 들어갈 여자가 있을까? <웃음> 진짜? 없지. 그럴 여자가 어딨어요. 음.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어, 나는 많은 거 보지를 않아. 어, 이거는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게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뭐야 그러다가 어, 똥대는 거지. 음. 다 주변에서 채 가요. 너무너무 따지면. 음. 지금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조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 뭐 드림, 맞지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너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 이게 괜찮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괜찮으면 이게 안 좋고 아다 좋은데 쟤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보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처구니 없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그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뭐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 저기 막 뭐 혹시 가족이나 뭐 이모나 뭐 어디 뭐서 소개받는 건가? 어 음, 가족들이 소개로 이렇게 받는 건가? 음 아니면 친구들 친구 어, 친구 뭐 그, 렇게 아는 거 있잖아. 아,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이런 거? 근데, 그, 또, 보니까 또, 우리 가족들도, 어, 그 정도면 괜찮다 할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러 그렇다, 그렇다고 봐요. 음, 그렇지만, 음, 좀안 맞다라고 봐. 이 사람하고. 음,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나방처럼 떼어질 사람이잖아요. 어, 이 사람하고, 글쎄, 뭐, 사람이 나쁘다, 그러기더라, 그래, 뭐, 좋다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대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나는, 예를 들어서, 어, 저기, 뭐, 아, 그래도, 그, 그 고기는 소고기가 맛있죠 라고 하면 아그 소고기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아 동맥경화 생기고 아안 좋아요 우리 그 저기만 생선으로 갑시다 생선 어 생선 비중내냐고전 생선 잘안 좋아하는데 어 생선이 왜안 좋아요 어 얼마나 어 저기만 머리에도 좋고 피도 맑게 해주고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어 나는 나는 또 뭐야 어 나는 생선 싫고 고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먹을 것 같고 얘기를 들었지만 매사에 모든 일이 가, 가기도 가 전에 어, 거기 식당에 가기도 전에 그냥 어, 말만 많아가지고 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제대로 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음, 어디 봅시다 근데요 음 맞아 말만 무성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바라는 걸 갖다가 맞추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얘는 진짜 그 영화에서 보는 그 퍼펙트 라이프 그런 걸로 보고서 나는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러는데 실제로 정말 그럴까 아닐 거라는 그걸 갖다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음, 음. <웃음> <웃음> 왜요? 라고 하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 왜 웃음밖에 안 나와? 아이 그 저기 막 저게 결혼 상대로 사람을 만나는 건 좋다마는 또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러다가 시간 다 좋은 시간 다 가지 맞아요. 어, 좋은 시간 다 가고 뭐 하나 뭐지 뭐 하나를 해도 어. 서로 어 저기 양보 양보를 하지 않는다 어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 여러분도 양보하지 않고 이 사람도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 그러면서도 계속 만난다. 계속 만나니까 이렇게 나오지. 양보하지 않는다고. 어 언제까지 만날지는 글쎄 어디 봅시다. 얼마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만날까.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그닥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아. 어, 싫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원하는 게 있고 또이 사람 이 사람 남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게 너무 안 맞아. 아, 안 맞으니까 고민을 해. 왜냐면 사람은 또 괜찮다. 뭐 백그라운드나 스펙 같은 것도 다 괜찮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괜찮아요. 어, 괜찮다라고 봐. 어, 저기 막 그런 거는 합격인데 매사에 뭐가 잘안맞아 나하고. 음, 그렇다가 보니까 여. 여러분도 고민하게 된다.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그냥 고수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도 헷갈린다라고 봐. 음. 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야 한 발도 양보 안할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둘이 똑같아. <웃음> 여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아, 치사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꼭 이겨먹으려고 들어? 아, 그거 한번 하나 해주면 안 돼? 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 쪽에서는 그런 거지. 아니, 좀 따라와주면 안 돼? 어, 이런 거지. 꼭 고기를 먹어야 돼? 이전에 고기 그, 뭐, 굴때 몸에 냄새나게? 아, 그꼭 생선을 먹어야 돼? 입에서 비린, 키스, 스할때 입에서 비린내 나게? 뭐 이런 거지. 어, 서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뭐 헤어질 생각은 안하네 <웃음> 그러면 한 사람은 고깃집 가서 먹고 한 사람은 생선집 가서 먹으면 되겠다 <웃음> 아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연화를 할까요 그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둘의 관계를 갖다가 좀 스무스하게 붙여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겠다 싶어요 쉽지는 않겠고 그리고 또좀 그런 좀또 승질도 조금 급한 게 있지 않나? 어. 이 사람이 급하지 않아 성격 급한 성격은 아닌데 급한 성격은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어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뭐딴 것도 아니고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끌고 가고 끌려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저기 삐그덕삐그덕 거린다, 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음. 근데 둘이, 그쪽, 둘중 하나만 살짝 서로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양보를 안 해줘요? 응. 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럼 고기 먹어라. 나는 생선 먹겠다. 딱 이러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도 계속 만날 것 같아.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도 저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괜찮고 이 사람도 그런 게 괜찮아요. 쌍방의 조건은 다된것 같아. 어, 쌍방의 조건은 다 됐기 때문에 음뭐 헤어지기는 살짝 아, 이걸 갖다가 내, 버리기도 아깝고 어, 들고 가자니 안 맞고 음, 그래도 서로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어디 내놔도 어, 내가 쪽팔리지 않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어. 잘안될 수도 있겠다. 어. 잘안될 수도 있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음. 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하고 자꾸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준비가 됐잖아.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잖아요. 렇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게 자꾸 안 맞으니까, 다른 쪽하고도 좀 연락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음, 선을, 만약에 선을 봤다면, 동시에 두 사람을 봤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여러분을 먼저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의 조건이 그쪽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지간하면 여러분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결국은 뭐, 각, 각자 따로 그래 그럼 넌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어. 근데 솔직히 연애할 때는 좀 여자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뭐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드림라이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드림라이프를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자기 드림라이프에 여자를 갖다가 하나 쏙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 안 되지? 어,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쉬울게 없는데 어 그나마 이 사람하고 그나마 조금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 뭐좀 괜찮았다 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백그라운드 쪽으로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려고 한 건데 아니 좀 연애인데 좀 맞춰주지 거 참나 원. 암튼 응. 음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응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글쎄 응. 이카드에선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여러분한테 불나방처럼 달겨드는 것 어달겨드는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어, 결혼을 목적으로 달려오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연애, 그러니까 만나면서 사사건건 뭔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 다른 쪽도 어 관심을 그러니까 이 여기가 딱사귀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사귀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너, 너하고 내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또어 다른 쪽도 한번 알아보는 게 아닌가. 음. 근데 다른 쪽은 여러분들보다 못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만난 거예요. 음. 근데 너무 안 맞다라고 봐. 음. 근데 한쪽이 둘중 하나가 맞춰주면 될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한다라고 봐요 왜안 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은 그런 거지 연애, 연애하는데도 연애 이렇게도 안 되면은 말짱 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에, 조금 그, 어, 그런 것 같아 굳이 어, 그, 저기, 막막 그, 희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희생할, 그, 뭐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어, 거, 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나를 맞춰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뭐, 저기, 뭐, 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 안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암튼, 이번 카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 사람, 음, 아, 뭐, 어, <웃음> 어, 죄송해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 사람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나방처럼 달겨드는 그 사람 불나방처럼 응? 달겨드는 그 사람 어, 어떤 관계를 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관계인지 스킨십인지 아니면 연애인지 어, 아니면 결혼인지 어디 봅시다. 이 사람 뭐지? 왜요?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여러 여러분이 실망을 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실망을 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다. 음. 모르겠다. 이 사람이 못뭐 때문에 오는 건가? 이 사람은요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인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하자는 것일까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음, 지켜보겠다. 근데 지켜보는 게뭐 그렇게 뭐 열정적이지도 않고, 오, 너무 대충이다. 어, 짜증나. 아, 이게 대충대충 살펴보면 누가 좋대? 어, 기분 나빠. 내가 지안이면 갈데 없나? 아무튼 처음에는 그래요. 응. 왜 이렇게 대충대충 살펴보는 거지? 나도 모르겠다. 라는 거지. 지금 이 카드상. 응. 이게 뭐지요? 아니 사랑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뭔가 그 뭐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떠한 연애에 임하는 게 아닌가 싶어 무슨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자존심이 좀 세요. 어, 자존심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는 걸 갖다가 못 견딘다 그래야 되나? 어. 차이는 걸못 견디면 어떡하겠다는 거지? 그럼 한 번도 안 채우고 연애하나? 어, 암튼,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는 카드 그 여섯 장 갖고는 모르겠고, 암튼 그래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이고. 이게 뭘까요? 아 이제 알겠다. 왜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지.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과거에 이 사람의 연인이 이 사람의 연인이 어, 집안에다가 어, 남정네를 끌어들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근데 사람이 혼자서는 살수 없잖아요. 혼자서는 살수 없고 자기가 그 트라우마에서 다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처럼 음, 생각처럼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이사람이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어 저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누군가하고 다시 만나고 그러고 있을 때는요. 그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아, 할진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라면이 사람은요. 시리우스한 관계는 별로 안좋아요 음.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결혼을 해 봤다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 했었다거나 그런 전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적이 있, 있는 것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저기 막그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이 카드를 갖다가 뽑은 사람이 남자라면 이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남자친구겠지? 이 사람이 끄더이드는 사람이? 그치.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여러분도, 이걸 보시는 분이 남자라 하더라도, 이 카드 볼 때만큼은 나는 여자요! 하고서 들어주세요. 그게 편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쌍방이다. 말하는 나도 헷갈려. 음. 아무튼. 자, 그럼 여러분들, 남자 여러분도 파랑새에요. 다, 다 파랑새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이 남자가 그뭐 회사든 어디든 일을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딱 어느 날 갑자기 지문을 딱 여는데 다리가 네 개가 딱 있었다라는 거지. 응.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 굉장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는 어떠한 이러한 동거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안할안 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은 그 관계들이 너무 실망적이었고 나는 나는 궁서체고 나는 진지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고 그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더럽혔다라는 거야.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어. 새 그러니까 서방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지. 새 서방을 끌어들여서 이그이 이 사람은요. 그, 전에 여자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 뭐, 여, 여리여리하고, 전혀 이렇게 새 서방하고, 거리가 먼 여자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되게 밝히는 여자였다라는 거지. 사람은 왜 물어봐서는 몰라. 왜 물어봐서는 절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그, 그, 다리가 네개 하는데, 두, 두 개의 다리는 털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그 사람, 이 사람이 그거 봤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인제는 연애를 하더라도 동거는 안 하고 그냥 연애만 아니면 그냥 가끔씩 만나 뭐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얘기나 하고 육체적인 관계나 갖고 그냥 그렇게 라이트한 관계만을 인제는 원한다라는 거지 심각한 관계 싫다라는 거야. 음. 왜냐하면 내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오는 이유는요. 그냥 스킨십하고 연애 중간 사이 정도? 음, 너무 스킨십만 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 그냥 스킨십하고 음, 스킨십하고 연애의 중간 사이에 그래서 그냥 잠깐 잠깐 보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잠자고 헤어지고 딱 거기까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근데 뭐그 뭐, 그 이거는 뭐 여러분이 싫으면 노 no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좋으면 예스 yes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도 심각한 관계 싫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가 좋아요 어, 헤어져도 내 마음에 데미지 안 남을 정도 음, 그러면은 뭐 두 사람의 목적이 맞다면 뭐 나쁘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음, 근데 만약에 두 하, 나는 결혼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스킨십만 원해. 그럼 그럼 못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딱 스킨십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킨십하고 연애 중간 사이 어, 연애도 조금 꺼리지 않나? 그렇다고 스킨십만 저기 하라면 너무 인간미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그치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연애가 음, 너무 충격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너무 또 그렇잖아. 잠만 자고 휙 해주고 잠만 자고 휙 해주는 거좀 짐승 같으니까. 그래도 가끔 얘기나 얘기도 하고 밥 먹고 어, 잠자리 하고 그러니까 연애하고 차이는 뭐야. 연애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자기야 너와 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우리가 뭐 한입을 덮고 한, 한, 아, 한솥밥 한한아 먹고 한입을 덮을 수 있지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어. 그런 관계는 연애지만 이 사람은 거기까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못 만 추구하는 거는, 그것도 사람의 인정상 그렇긴 좀 뭐하니까, 그 중간선에서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음. 너무 과한 발전도 싫고, 어. 너무 그렇다고 몸만 원하는 거는, 어. 인간적이지 않고 하니까, 고, 고선이 적당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마지노서로 그렇게 거놓은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그 사랑에 대한, 사람,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어, 어떠한 그 배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흑화가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속마음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흑화는 되 흑화가 되긴 흑화가 됐지만, 어, 조금 마음속이, 그 자기도 모를, 자기, 그, 내적으로 어떤, 내 안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갈 때는, 그냥 이 사람이, 어, 그냥 하, 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그 무슨 뜻이냐라면, 지가, 뭐, 저기, 뭐, 잠수 타고 싶으면 냅두고 냅두면 되고 어 지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만나 주면 되는 거고 딱 거기까지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래도 쓰는 건쓸 거예요. 어 돈은 쓰기는 써. 왜막 그, 그렇게 짠돌이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자이 자, 자기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이유도 이 사람의 성격 때문일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이 사람의 시간을 갖다가,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좀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그, 머리가 아프거나, 혼자 좀 2, 3일씩 냅둬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바람이 나, 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만 잘해주면은별 문제 없어요. 어. 돈도 잘 벌어다다 주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쓰는 건잘 써. 어 그러니까 뭐 정말 나도 굳이 구속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봐 음, 나는 괜찮다라고 봐 음. 그냥 그 사람의 시간만 존중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좀 성격상 그렇게 달달한 성격 아니에요 자 근데 자기가 정말 기분이 좋고 그럼 좀 수, 점장 점장 어, 점잖고 예의가 바른 건 있지만 막 깨방정스럽게 달, 뭐 달달하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누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오케이를 해주겠냐라는 거지 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고 어. 이 사람도 참 마음에 갈등이 많다 어, 왜요라고 왜 그런 또 그러 또 그러네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요 누구랑 어,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 어, 왜냐 면 배신 배신 당할까봐 되게 두렵고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서 가볍게 그렇게 하는 관계만을 어, 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원할 수 있고 음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이 사람이 거절할 것 같아. 음, 이 사람이 거절할 것 같다라고 봐요. 음왜 그래요? 어유 좀 그렇다. 선생님 왜요?라고 하면 그냥 만약에 사귈 것 같으면은요 그냥 가볍게 사겨요. 어 가볍게 사겨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가볍게 사겨서 정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떠한 그 생각이나 어.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면 어, 맞고 만약에 그런 관계들라도 오래간다라고 하면은 음. 관계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떠한 트라우마가 점점, 점점 희석이 되면서, 이 사람 자체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과거의 아픔, 과거의 아픔이나 배신 때문에, 이 사람이 심각한 관계를, 어떠한 여자, 남자, 연인의 관계를 갖다가, 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지,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상태라도 괜찮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 갖고 그러다가 조금 또 지나면 또 횟수가 조금씩 잦아질 거잖아요. 그렇다가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지금보다는 또다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갖다 원할 수 있겠다. 그게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하려고 들수 있겠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의 아픔 때문에, 이 사람의 트라우마 때문이고 이 사람의 본래 본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음. 이게 이게 카드가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니까 이거 다 믿고 이끈타로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왜이 사람이 안 그러지. 이 사람마다 이게 경중에 다 다르잖아. 경중에 다 다른데. 그러니까 아유 아, 아 알,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게 아이 사람이 여기 카드하고 몇 퍼센트 매치된다면 거기에 또 맞게 움직여야지. 사람은 뭐가 필요해? 세 글자. 세 글자 뭐죠? 융통성 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100% 믿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 생물이에요. 그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때 상황에 가고 그걸 다시 뽑아야지 이걸 갖다가 포에 r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어떠한 행동에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암튼, 3번카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저기,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사본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향해 불러방처럼 뛰어들 그 사람 어, 뭐 이제 진짜 무엇을 원해서 어떤 관계를 원해서 나한테 불러방처럼 뛰어드는지 어디 봅시다 음,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연애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건지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음? 왜이 사람 마음에 안 들을 안 들을까요? <웃음> 블라드버그처럼 줄들 사람, 사람이니까 아직 안어들었나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나?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순회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모 형제 가족 이모 삼촌 조카 조카는 아니겠지 조카가 그럴 리는 없겠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좋은 사람을 갖다가 소개해 준다고 그런데 엄마 꿈께 어 이모 꿈께 삼촌 꿈께 어난 그냥 혼자 살 거야 막이러든지 엄마가 야이 사람 사진 좀 봐라 야이사람이에야 어디 어디 다닌데 연봉 아 다섯 개 다섯 개어 연봉 다섯 장 엄마 연봉 다섯 장이도 차 튀긴 포템은 남는 건세장 반이야.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나도 그렇게 되면 일해야 되는데. 아나 싫어 케 아니야 적어도 열 장은 있어야 돼열장 채워서 오라 그래 얘가 얘가 얘가 하는 말좀 봐라 뭐 그러면 또 삼촌이 야야야 야, 야, 여기 여기 여섯 장짜리 있다 여섯 장막 이러니까 아다 싫어 싫어 서 듣기 싫어 막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음 응. 상대방은 나 일곱 장이요 그때 <웃음> 나를 날좀 날 보소 했는데 여러분이 꺼지형 이럴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시작부터가 잘안돼 어, 뭐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어, 나름 그게 무슨 이유냐라고 하면 은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던가 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내 연애가 내 연애가 찌그러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당분간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고 아, 그런 거예요 음 그렇지만 딱그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막노노노노 노, 노, 노, 노 하기도 애매한 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음 그렇다 보니까 견눈질도 좀 하고 아니야 나는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다가. 어, 엄마가 사진 찍 내고, 뭐, 견눈이 쫙 들어가고, 아니야, 난 혼자 있고 싶어. 뭐 삼촌이 사전, 사진, 사진 한장쫙 내면 견눈질 쫙 하고, 어, 나름대로, 아, 싫어, 듣기 싫어 하면서도 엄마하고 삼촌이 하는 말을 다 듣기 있어. 아, 일곱 장이면 괜찮은데 세금 띄면 얼마 나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 아, 아무튼 봅시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들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고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몰라 가재민 눈을 할지언정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음. 선생님, 저 가재미는 안 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 가재미는, 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가, 어디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아닌데, 여기서는 기야. 어. 여기 가재미는 안 나와. 그렇지만 이건 뭐야? 집착이란 말이야. 내 마음에 뭔가, 노 no 하더라도, 불, 뭐 하나의 가슴에 그냥 탁, 뜨거운 게 하나가 내 가슴에 있어. 이 가슴에 있는 게 뜨거운 게 뭐야? 어. 내 이상형, 내드림내 목적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사진 하나 쭉야이 사람 어떠냐 쭉 내밀면은 아노 하면서도 가재민으로 벌써 스캔 다 했어. 아이 너야 아이씨 그때 엄마 진짜 내눈썩썩 썩, 썩을 뻔 이러는 거지. 어 그딴 거 들여대지 마. 내눈 썩을 뻔했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아. 왜 곰곰이 생각하냐라면 은 솔직히 그래요. 시간 뭐 붙들어 매놨나? 어. 꼭 이게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엄마라고 했으니까 발음상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음, 암튼 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약간의 갈등은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 뭐 시간 붙들어 매놨나? 어좀 있으면 또한살 먹어요. 어, 한살 먹고 주름은 깊어져. 어. 스킨케어 하라. 한번 나이를 먹으면 한두번갈 거, 세번 가고 세번 가고 네번 가고 그러지 않나? 어, 아무튼 음. 그 거울 보니까 진짜 저기 막 주름이 더진 것 같기도 하고. 음. 여러분도 조금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기서는요.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오기는 오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뭐 결혼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더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 결혼보다는. 음, 어, 육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하면은 뜨거운 거, 어, 뜨겁고 막 불타오르는 그 밤을 갖다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어, 여러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어, 나쁘지, <웃음> 아이고씨, 왜요라고 하면 어, 깜짝 놀랐어. 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어 뭐지 그 아까 내가 엄마 삼촌 막 이랬지만 엄마 삼촌도 물건 물론 이거냐 주변에서도 여러분한테 소개팅이나 어떤 누구를 소개시켜 소개 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어, 많은 게 아닌가? 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딱히 뭘 하나로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 사람이 다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음. 그런데요 이 중에 이 중에 한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맞고요. 한 사람은, 어, 결혼,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어, 연애하고, 연애하고 스킨십 중간 정도를 원하는 사람? 어, 그, 좀, 가지, 가지, 각양각색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각양각색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음,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뭐, 이 사람 어떠냐, 그럼 여러분들이 노하고, no 저 사람 어떠냐, 노하고, no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럴 거면 그냥, 어, 나,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시작할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성이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고를 수는 있어. 고를 수는 있는데 딱히 음 여러분들 마음에 꽉 차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는 들어오겠다.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아 어, 조금 나이가 나이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음.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나이가 조금 있지 않안 않으면은 조금 뭐지? 직업이 좀 좋다 그래야 되나? 음,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대화를 나눠볼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 대화는 무슨 대화냐라고 하면 진지한 대화,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 것 같다라는 거지. 음. 아, 그런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음, 갑자기 말이 없어졌죠. <웃음> 와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는 거지 왜 이렇게 여, 여러분 주변이 어지럽지 음 주변이 너무너무 어지러워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지금 음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서 너무 여기저기서 뭔가가 꼭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 딱히 그게 나한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들여댄다라기보다는, 미친 듯이 들여댄다기보다는, 그냥 뭐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냥 어느 정도의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러, 여러분도 딱히 마음을 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뭐 도, 들어올 것 같으면 진짜 미친 듯이 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미친 듯이 안 오고 있잖아. 어. 제목은 미친 듯인데 이 들어 들이대는 꼬락선이가 미친 듯이 아니야. 좀더 내가 그냥 마지못해 끌려갈 수 있게 좀 미친 듯이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뜻 미지근하다. 뭐, 뭐 저기 막불나방에 날개가 하나가 빠졌나 왜 이러지? 겨우나? 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갖다가 잡, 잡질 못하고 있다라고 봐. 음, 나 같아도 이건 마음 못 잡지? 아, 그잖아요. 렇 여자가 모양새가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가 들이대? 내가 들이대, 여기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좀 들이대줘야지 내가 좀, 음, 내가 좀 여리를 갖고 살펴볼 텐데. 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결국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어디 한번 봅시다 내 느낌이 좀 싸해 어, 느낌에 싸해 그 무슨 뜻이냐라면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느낌이 싸해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음 여기도 그렇게 세 개나 나왔어 이게 이게 뭔데요 라면 결론이 안 난다라는 거야 어, 결론이 안 난다는 게세 개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산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차버려 다 차버려 왜요? 라고 하면 은 마음이 가득한 게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마음이 뜨거우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앉아 있겠어?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야, 진짜, 사생, 나, 나, 나,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은 목숨이요 하고서 막 달겨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달겨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 하고 있지. 응? 왜안 달겨드냐는 거야, 왜? 맞아. 그니까 여러분도 결론을 내리기, 누구 하나를 갖다가 딱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면,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갖다가, 응, 음, 조금 생각을, 그래, 저 사람 한번 생각해볼까 해도 안 돼. 왜?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럼 쟤는? 좀 생각해봐도, 아더 어, 이상 발전이 없어. 왜 올, 올, 올 올뜻, 듯, 올 올뜻, 듯, 올듯 하면서 안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바에야 괜히 내가 잘못하면 나 뻘짓하는 거고 내, 내 꼬라지만 우스워지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도도함을 유지하려는다라는 거지 그치. 내 품이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어내 품이라도 지켜야지 올것 같으면 후다닥 오던가 어, 후다닥 오고 어, 저기 해미야 저기 막 커피 마시자 해미야 밥 먹자 해미야 뭐해 나와 뭐 무슨 오빠랑 같이 놀자 자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미야 이러지 말고 우리 사귈래 해미야 우리 우리 결혼할까 난난 난 해미 우리 해미가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 은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그래 오빠 나도 나도 오빠가 너무 좋아 이럴 텐데 이게 지금 뭐하는 뭐하는 시츄에이션 장난해? 그러니까요. 나 같아도 이건 결정을 못 내려. 많으면 뭐 하나? 내게 없는데. 머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원치 않는, 어, 원치 않는 싱글, 어, 원치 않는 강제, 어, 강제 싱글? 어, 원치 않는 싱글로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당분간은요 이렇게 하겠다에 굳이 내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연애를 갖다가 강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음, 좀더 좋은 때를 갖다가 가려서 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었다라는그 마음가짐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그 누구하고도 어, 인연을 맺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인연을 맺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은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을 원해 나하고 좀 대화가 되는 사람 대화가 돼서 그그 지금 그 조용조용히 손잡고 대화하고 이런 걸 갖다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겠다. 여기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게 안, 않지 않겠나 아,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응? 계속 이렇게 혼자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아, 그렇지는 않겠다 아. 당분간은 이렇게 하고 있겠다라고 봐요 당분간 당분간은 요 굴레에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지내겠다 그래도 나 좋다는 사람 많으니까 아 그래 너도 나를 아 이놈의 인기 아, 이러면 인기! 하면서, 어, 그냥, 그냥,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찐 인연이 나올 때까지 살고 있겠다라는 거죠. 내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아쉬운 게 있다면, 어. 뛰어들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있으나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